부산 진구 개금동이시면 저희 집 바로 밑이, 바로 옆인데? 같은 부산이네요. 그쪽 진구 바로 옆으로 가면 서면이잖아서면 가갖고 맛있는 국밥집 아는데 거기에서 국밥 많이 먹거든요, 저. 언젠가 길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 끼고 여기에서 입만 가리고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. 그러면은 아는 척 하시면 저가, 어, 사진 찍어 드릴게요 음. 자 봅시다 이팀 같은 경우 아스널 팀인데 박주영, 앙리 윤베리 이렇게 있고 무난한데? 1300억 팀이면은 어. <웃음> 좋아요 좋아요 물론 저 내일 서면 갈 약속이 있긴 합니다 어, 내일 그래서 방송할지 안할지 모르긴 한데 내일 서면으로 가게 되면 은 되실 수도 있어 아마 나오시면 쟤또 후배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해가지고 지원이 <웃음> 많는척할일 없으며 멀어서 그쵸? 부산에 놀러 오셨는데 혹시나 해서 놀러 왔는데 갑자기 어? 낙지 많이 익은는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?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옆에 지나갈 때쯤에 목소리가 들려 어?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? 어? 누구지아 굳이... 맞다 전 비즈이다 일어셨을때 바로 이제 어. 혹시 bj 누구누구 아니세요? 갑자기 막 bj 준치호님 아니세요? 이러면 어? 이러면서 한 3초 정도는 가만히 있을 거야 아마 당황해가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아 맞아요 이러면 이제 아 혹시 사진 한 번만 아 이러면 이제 한번월클인처한 번만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 인정이잖아 사실 그럼 이제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면서 그거를 나중에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실에다 매달아둔다요 그걸 인증샷 날리시면 저 그분한테 나중에 저가 베스트 b 이 되면 키뷰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저가 키뷰 드릴게요 진짜로 그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팀평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.